아, 접속사는 뭐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서요? 문장과를 이어주는 역할. 오케이. 자, 그리고 접속사하고 어, 다른애지만 하나의 비슷한 애가 누가 있다 고 그랬는지 한번 적어 볼까요? 접속사하고 다르지만 하는 역할을 비슷한 그렇지. 관계명사 왜냐하면 뭐하고 뭐 변한 거기 때문일까 그, 어. 접속사 주어? 그렇지, 그렇지. 접속사와 주어 또는 접속사와 목적어 같이, 네, 어, 접속사가, 그렇지. 접속사가 이미 뭐 하기 때문일까?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지. 네. 자, 그래서, 문장을, 한, 열 개를 갖다가 문장을 내가 이어서 쓰고 싶어. 한 문장으로. 그러면, 네.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는 총몇 개가 들어가야 될까? 아홉 개. 와, 그렇지. 훌륭하다. <웃음> 좋았어요. 자, 앞으로 이제 이 점을 잘 기억을 하면 이제 앞으로 써먹을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자 문장 두 개인 것 같지만 혹시 뭐라, 뭐가 존재한다면 어, 관계대명사냐, 이시냐, 위치냐 할때 지고 누만 돼. 어떤 조건이냐. 아, 그 분사구문? 그렇지, 그렇지. 왜요? 분사구문은 뭐기 때문에? 분사구문은 그 접속사가 보이진 않지만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서. 그렇지.